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햇밥당구 빌리입니다 요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어, 비껴치기도 되고 앞돌리기 그리고 어, 플러스 시스템이죠. 어, 그런 부분까지 되는 어,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2분의1 시스템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2분의 1 시스템. 자, 이 시스템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포인트를 아시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포인트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가 1, 2, 3, 코너가 4, 5, 6, 7, 아, 여기 8이 아니고 9가 됩니다. 2가 올라가죠. 그 다음 11, 그 다음 15가 됩니다. 여기는 뭐 11인데 1 1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15인데 16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공식을 어떻게 적용, 적용하냐면, 1족구가 놓여있는 곳을 코너로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오니까 대략 4가 나오네요. 자, 하프 시스템. 왜 하프냐면 상단 무회전을 주시고 코너로 근접한 코너에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여기로 수구를 보내면, 모회전을 보내면 반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4의 출발이니까 반은 2죠. 2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모회전, 위들발로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모회전, 위들발로 음, 키스가 날 뻔했지만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이렇게 하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팁 수를 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똑같은 배치를 다 놓고 자, 이번에는 목적구가 3에 있습니다. 목적구가 3에 있는데 어, 그냥 치면 2에 떨어지죠? 자, 여기서 1팁을 주고 치시면 3에 떨어집니다. 한 칸이 더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타해볼게요 아, 당첨하나 아셔야겠죠? 1팁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1팁은 1시 당점, 2팁은 1시 반, 3팁이라고 uh, tip. 팁하기엔좀고 숫자 3이 나오면 2시, 숫자 4가 나오면 3시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1팁을 tip. 팁 주시고 똑같이 미들발로로 치시면 됩니다. 원팁, 원팁을 tip. 주시고 똑같이 미들발로로 치시면 니다 조금 짧게 하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자, 이렇게 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플러스도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플러스도 한번 시패해볼게요 자, 이번엔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자, 코너를 바라보는 가상의 선을 긋습니다. 어? 9에 있네요? 좀더 올릴까요? 9. 9의 반은 4.5죠? 4, 5, 중간에 4.5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무회전을 주시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 무회전을 주시고 코너로 갈수 있는 두께를 보시고 미들발로 자 이렇게 득점이 가능합니다. 구의 반이 딱 나오죠. 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점 근처만 가시면 됩니다. 점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코너에 깊숙이 들어가버리면 어, 수구가 조금 변질될 수 있습니다. 더 짧게도, 더 길게도 갈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요점 쪽으로 보낸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플러스 가능하죠. 자 팁스 주는 거는. 어, 나중에 시타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앞돌리기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돌리기 배치를 세워나 봤습니다 자 값을 구해볼게요 음, 코너를 바라보고 하니까 9가 나오네요 9의 반은 4.5죠 자, 여기가 4.5 정도 되니까 이러도록 떨어지겠네요. 대신에 앞돌리기를 치실 때는 자 가는 쪽으로 약간의 느낌 팁을 주셔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단장으로 가면 제공은 길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느낌 팁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시타를 해볼게요. 음, 코너에 점을 바라봤더니 8분의 4 두께 정도 되겠네요. 8분의 4 두께 약간의 느낀 팁 미들발로 약간의 느낀 팁 미들발로 조금 아슬했지만 득점이 가능했습니다. 자, 앞돌리기만 약간의 느낌 팁을 주시면 하프가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음, 한 팁당, 한 팁당, 한 칸이 간다는 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음, 많은 시타 장면이 나오겠죠. 너무 많이 나오면 좀 그러니까 간략하게 키포인트만 몇개 뽑아서 시타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타영상을 보시면서 스트로트 연습하시고 하프, 간단하게 하프 시스템을 이용해서 득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습해보시고 1득점하라고 가시죠.